가방을 가지고 여행하는 꿈 무게의 비중에 따라 일에 대한 고통이나 근심 걱정이 따른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행을 가는 꿈 금쪽 같은 시간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속 정확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게 된다. 급장, 동부서주, 빠른 정보 등이 있다. 가족과 여행 가는 꿈 가족과 여행을 가는 꿈은 가정이 화목해질 꿈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 가족의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 근심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해는 풀어지고 서로를 아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비원에게 여행증을 제시하고 통과한 꿈 하는 일을 재검토해보고 병원에서 진찰받을 일이 생긴다.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 꿈 주변의 숙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산하고 싶음을 암시하며 견학이나 탐방, 출장, 여행, 일거리, 답사 등과 관련 있음 기관이나 여행사에서 여권을 받는 꿈 실제로 업무상 출장과 사업관계로 외국을 방문한다. 공인된 증명서를 받는다. 기차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한 꿈. 비교적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나 직장생활, 학업 등을 중도해서 그만두게 됨. 기차여행을 하는 꿈. 기차여행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간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 내리면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중단되는 등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긴여행의 꿈. 실생활에서 우여곡절이 심하고 먼 훗날까지의 자신의 운세와 결부되며 직장에서의 일과 관계될 수도 있다. 낙타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꿈. 실제로 여행을 떠나거나 출장, 견학 등을 가게 될 것을 뜻합니다. 승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여행하는 꿈. 장차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이나 혜택을 입어 재물과 이권 등 이익을 얻게 된다. 먼 곳에 떠나가 있는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을 부엌에서 만나는 꿈. 조만간 외부에서 소식이 오거나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될 귀환의 짐조이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는 꿈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두루 섭렵한다 미지의 장소를 여행하는 꿈 심리적으로 강한 호기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는 꿈 배우자 자녀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꿈 집안에 화목과 사랑이 가득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을 뜻합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꿈 공동체의 유대감과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체 여행을 간다 업무처 출장 여행을 가게 된다. 문주다사, 일거리 답서 등이 있다. 보초에게 여행증을 제시하고 통과하는 꿈. 사업감사, 검열, 일의 재검토, 병세진단 등이 있게 된다. 부모님이 배웅하는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여행을 떠난 꿈. 부모님에게 무슨 일 인가가 생기니 정성껏 돌봐야 한다. 부부가 함께 나들이나 여행을 다니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꿈. 입신양령하고 취직. 승진 등 하는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어 자기가 원하는 바와 맞아떨어진다. 산이나 계곡으로 여행하는 꿈. 산이나 계곡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가는 길몽이다.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서 여행하는 꿈. 이곳저곳을 둘러봐야 할 일이 생기며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을 뜻합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을 다니며 여행한 꿈. 다른 사람들은 활동하는데 혼자서만 정지해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암시. 어떤 내용으로든 집을 떠나 여행을 한 꿈. 사업이나 직장의 일, 대인관계 등의 일과 관계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객지로 출장이나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꿈. 질병이나 우환 손재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집을 떠나 여행을 한 꿈. 사업이나 직장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일이 있음. 여행 도중 사건, 사고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꿈. 이루고자 했던 일에서 성공을 맛보고 불을 거머줄 것을 뜻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행 떠난 친척이 죽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든지 병에 걸린 것을 알리는 전조이다. 여행 중 거대한 바다거북을 만나는 꿈 외국 바이어와의 계약을 따내거나 수출 물량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등의 경사가 따를 것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여행 중 길가에 잠시 앉아 쉬는 꿈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다 장애물에 부딪히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꿈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리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재검토가 필요함 여행 중 배낭을 소매치기 당하거나 잃어버리는 꿈 미리 정해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좌절하거나 꿈이 사라져 방황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행 중불시 검문을 받고 검문소를 통과하는 꿈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 중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꿈. 누군가에게 소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나 큰화는 면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여행 중 허름하고 낡은 집에서 숙박하는 꿈. 결혼을 약속한 연인, 현재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꿈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행 중에 큰 거북이를 만나는 꿈. 뜻밖의 큰 행제를 하거나 사업서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개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여행 출발 전 지도나 계획을 살펴보는 꿈 이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꿈에서 형상화된 것입니다. 여행길에 벼약을 맞고 쓰러지는 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을 의미하므로 신병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잃어버리고 오왕좌왕하는 꿈 목적지를 잃고 정처없이 표류를 하되 무척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교통수단에 올라타는 꿈 조직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꿈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배낭을 싸는 꿈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 어려움 없이 이루게 될 것을 뜻합니다. 출장을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게 될 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 친척이 죽는 꿈 꿈에 나타난 사람의 신상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든지 병에 걸린 것을 알리는 징조이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꿈 평소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제도 크게 번창하게 됨. 여행을 하다 중간에 그만둔 꿈. 일, 사업, 직장생활 또는 계획한 일이 중단된다. 여행지에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꿈. 자신 앞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와 새로운 일에 대해 불안감,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 오랜 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꿈. 학교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났다면 협력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을 뜻하며 성인이 된후 떠난 여행이라면 성공과 출세를 상징하는 꿈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로 여행가는 꿈 사상 최대의 실적에 내거나 목표를 달성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짐을 가볍게 싸고 여행하는 꿈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서 갑자기 많은 일이 일어나 본주에지나 하나하나 잘 해결할 것을 뜻합니다.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꿈 행운이 찾아온다. 취직, 합격, 승진 등의 일진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친구들과 같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떠나는 꿈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거나 미개척 분야의 일을 하게 될 꿈이다 학우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한꿈 하고 있는 일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할 일이 생김 해외를 여행하는 꿈 미지의 것에 대한 동경, 호기심, 공포 등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신은 정지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나타낸다 헌 옷을 입고 여행을 하는 꿈 장차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이나 혜택을 입어 재물과 이권 등 이익을 얻게 된다. 형제 자매가 모여 여행을 떠나는 꿈. 가정 내에 불화나 싸움이 일어남. 환자가 여행이나 나들이 할 준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는 꿈. 사망의 위태로움이나 회생이 어려운 충격 및 부행한 사태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여행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